트레이더로 한번 키웠는데. 이분은 실전이지. <웃음> 이뤄봐야 사람이 <웃음> 좀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닌가요? <웃음> <서로> 부딪혀보겠다. 운이 <웃음> 좋기 때문에. 뭐 예전에 잠깐 배웠던 게 있어서 <웃음> 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기겠습니다. <웃음> 죄송하지만 제가 이기겠습니다. 이프를 344원이었는데 339원이 돼가지고요. <웃음> 지금 블록체인 서울 지진의 탱사 와있는데요 오늘 첫날이라서 깜빡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샀더니 리플이 바닥이줄 알고 샀거든요 그때 조금 올랐어요 점점? 점점? 점점 선거다 좀올라가지고천원점 올랐어요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리프를 매수를 했거든요. 저 밤에 자기 전에 근데 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저의 탓이 아니고 그냥 그냥 다 떨어져서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그냥 일단 회복할 때까지 40만 원대 회복할 때까지라도 좀보할 겁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어제 제가 리플을 샀었는데 제가 사니까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고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와 비트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려고 지금까지 50만원에서 3 9만원 8249원을 일주일만에 하락률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되게 폭등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태고, 51만 9천 원, 19,000 원 수익을 봤죠 상황 봐서 조금씩 청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아트코인 중국 알트코인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좀 대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비트콘 캐시라고 봐서 비트콘 캐시를 들어갔는데 비트콘 캐시빼고 모든 중국 라이트콘이 다 올랐습니다 저는 별로 수익을 못 봤고요 그래도 잃은 건 아니에요 다행히 영상을 한 일주일만에 찍는 거 같은데요 저번 주에는 너무 다 떨어져 가지고 살게 없어 가지고 그냥 들고만 있다가 주말 전에 비트코인을 샀는데 진핑 비율을 막고 비트가 갑자기 올라서 덕분에 저도 조금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4만원 정도의 상태인거고요이오스를 수익이 제일 높은데 주문실수로 하나밖에 안 샀어요. 여섯 개밖에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이랑 비트코인 캐시를 거의... 반반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제... IOST가 크게 올랐는데... 엄청나죠? 제가 이거를 추경 매수를 했지만... 격추를 당해가지고 큰일이 났어요,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이 9원대고, 지금이 7.5원. 추경매수는 흑우매매. 아직부터 그래도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흑우가 되지 않기 위하여. IOST는 주문을 취소할 거고요. 그래도 마이너스. 아. 음. 외도를 하고 나름 또 어제 피보나치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막 꿀벌이 막막 막 우선 깡사각방그를 황금 그리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따라가지고 약간 자연의 비율로 아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치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IOSD 팔자 말고 좀0 0 1 놀랐는데 하니까래. 제가 넣었던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좀 주말 동안 다른 중국 코인이 올라서 아좀 안타깝긴 했는데 시장의 이슈가 풀려서 또 겸사겸사 오르는 것 같고요 어, 장대 음봉 나온 저 자리 저 자리를 매도 포인트로 잡아서 저기에 지금 매도를 다 전액했고요 스웰컨퍼런스를 이틀 앞두고 지금 리플이 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351원까지 올려서 제가 344원 에샀는데 비트토렌트를 제가 잘못 좀 매수를 해서 약간 손에 마이너스 6% 정도